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다뤘던 게시판에또 확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번 시간에 했던 것들 잠깐 좀 살펴보면은, 어, 이렇게, 어, 게시판을 하나 저희들이 이제 추가를 했었죠. 그 게시판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테이블이란 것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속성들 기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요번에는 이제 테이블이 아니고, 보드 형태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 보드 형태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보통 제가 교육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이블 형태는 조금 이 갤러리 형태로 만들기에는 얘하고 좀 살짝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드하고 좀 깔끔한 보드 형태가 아니거나 리스트 형태죠. 리스트 형태하고 이제 갤러리 형태인데 이 리스트 형태가 좀 게시판 테이블 형태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좀더더 간편한 게시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을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형식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3개가 우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서 교육 페이지, 네. 뭐 이제 온라인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유튜브 강의 온라인 강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어, 여기다가는 있 이제 우리가 노션, 네, 노션의 첫 번째, 이 네, 노션의 첫 번째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예, 노션의 두 번째, <웃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좀, 네. 세 번째. 이렇게 강의 해놓고요. 음 여기 좀 들렸네요. 예첫 번째 맞고, 예두 번째, 예두 번째,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아이콘들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냐 안 넣냐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로 조금 다르고요 어 앞에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음 게시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여기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됩니다 근데 리스트는 요거 본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나중에 이제 태그 하나 달게 될 건데 그 태그 형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미리 만든 거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트 형식 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태그하고 이 게시물 이 제목만 이렇게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뭐 아이콘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커버도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아무 거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육 페이지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 크기에 맞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이콘은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 형식일 때 나오는데 이제 썸네일 형식으로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첫 번째 그림이 이제 썸네일 형식의 대표가 됩니다 어 대표가 돼 가지고요 한번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들이 여있다가 제가 만든 유튜브 썸네일 메일을 제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냐 요거 하나 음... 노션이죠 예, 이런 썸메일을 하나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썸네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요거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갤러리 형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이것이 이제 썸네일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애드어 뷰 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갤러리를 하나 추가를 하고 난 뒤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추가를 하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바꾸면 은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 형식으로 바꿨을 때이 크기 있죠 이 썸네일 크기는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크기들을 한번 이렇게 어, 한번 붙여 봤는데 유튜브하고 딱 정확하더라고요 유튜브 썸네일이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사용했던 썸네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어,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갤러리로 보기 하면은 이것이 다 유튜브에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URL도 나중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유튜브 있고 동영상을 이렇게 인비디로 드 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라고 있죠 요거를 이제 게시판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리스트로 보기 리스트로 예, 보기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러리로 보기, 네, 갤러리로 보기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션,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썸네일을 조금 살짝 잘못했는데, 두 번째 역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아무거나 그냥 좀 찾기 보다는 두 번째 있네요. 예, 두 번째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뒤에 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 치신 다음에 두 번째 제거 샘네일, 썸네일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썸네일 두개 들어갔죠? 그러면 들어갔죠? 지금 이제 두 번째고 예, 첫 번째 이첫 번째도 얘를 바꾸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걸로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거 바꿨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 예,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고 노션의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들어가겠죠 제목도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예,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것들을, 어, 이제 뭐 이렇게 소트를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트가 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바꾸셔도 예, 바뀝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꾸셔도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나,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 모으시는 예, 이런 기능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편집자 입장에서 만약 리스트를 클릭해놓고 요거를 그대로 두시면은 사용자들한테도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갤러리 형식으로 보이게 하면은 사용자들한테는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리스트나 게시판 형태들을 이제 다른 형태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단 Add a View를 해가지고 다른 형태를 또 캘린더 음, 캘린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퍼티즈 보면은 여기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속성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캘린더 형식들을 쓸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요. 예, 데이터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게 뭐, 어, 이것이 모임 기간이 언제부터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난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엔드데이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치시면은, 어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때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잠깐만요 이게 처음부터 예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8월 4일날 이 강의가 시작하고 2019년 8월 7일날 이 강의가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캘린더 쪽으로 보시면은 캘린더 하나 선택을 할까요? 자 캘린더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요 캘린더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교육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할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갤러리를 만, 만들고 난 뒤에 요거는 만약 없다고 합시다 얘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에다 둘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든 다음에 아래다가는 똑같이 요거는 이제 홈보 페이지로 내가 놓을 것이다 예,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를 둘 건데 어, 요거를 요 요것들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는 거죠. 예, 복사를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위치가 조금 조금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 듀플리케이트를 하시면 하나가 카피가 됩니다. 요 아래쪽에 카피가 되죠. 요 아래쪽에 똑같이 카피가 되거든요. 예, 똑같이 카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난 뒤에, 잠시만요. 하나 놓고, 좀 공간을 두고 갑시다. 네, 가끔씩, 좀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안 돼서, 자, 듀플리케이트로 해가지고, 한 칸씩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이렇게좀 예,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날짜별로 보기. 예, 온라인 강의, 예, 온라인 강의, 강의, 캘린더, 뭐, 날짜, 뭐, 날짜, 이렇게, 달력, 온라인 강의, 달력. 달력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하는 거예요. 어차피 캘린트 블리케이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그냥 지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갤러리 방식,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 갤러리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이거고 예 날짜 방식으로 파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캘린더 형식이죠. 캘린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페이지가, 페이지는 이제 홍보 페이지로 쓰이는 거고요. 요 안에는 그 강의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도 똑같이 그 페이지에 가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요것을 블로그 형태들을 이렇게, 어, 교육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게시판 형태나 갤러리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을 여러가지를 한번 이렇게 추가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주플리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어,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